Who was it that was calling me from the depths beyond the desert? The world never paid heed to such questions. They just fought on, blinded, and hungered for more and more of the power. It is time that I, at long last, reveal the hidden secrets once and for all. Come to me. If you dare to learn your true wretched self. 메디아의 3일의 어둠을 불러오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마녀, 일레즈라. 일레즈라는 이름을 알리기 전 과거 메디아 성에서 일하다가 무종의 사건으로 죽지 않을 정도의 형벌을 받은 후 쫓겨났고 상처를 입은 채 헤매던 차에 타리프 마을에서 그녀를 불쌍하게 여겨 거두게 됩니다. 일레즈라는 배움이 늦었음에도 수서러의 마을 타리프에서 차기 촌장으로 지목될 만큼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일레즈라는 타리프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봉인된 금서 카르티안의 서를 훔치게 되는데 카르티안에서의 강력한 힘을 손에 넣은 순간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메디아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어둠은 한순간에 찾아왔으며 눈을 뜨고 있어도 빛한줌 없는 까만 어둠만이 주변을 잠식했고 뒤이어 촉각, 청각 등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이 남아 자신의 존재조차 흐려지는 무한한 공포감만이 사람을 지배했는데요. 그 때문에 3일의 어둠이 끝난 후에 메디아의 많은 사람들이 미쳐버리거나 실종되거나 사망하게 됩니다. 이 힘이 얼마나 강대했는지 메디아에 인접한 벨리아까지 어둠이 잠시 뒤덮었습니다. 생존자들은 3일의 어둠이 일레즈라가 메디아 왕가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일레즈라가 소설어가 되기 전 메디아성에서 형벌을 받고 쫓겨난 데다가 3일의 어둠이 끝난 후 메디아성이 있던 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발렌시아 유학길에서 돌아온 메디아 마지막 왕자, 바리즈 3세는 큰 충격을 받고 분노하였으며, 타리프 마을은 재앙을 키운 마을이라고 눈총을 받게 되며, 이 불명예를 씻기 위해, 그리고 카르티안의 설을 되찾기 위해 정의 구성원을 만들어 일레즈라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후 일레즈라는 엘릭사원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 사막을 밟고 내게 오너라, 말을 남긴 채, 또 다시 사라집니다. 이 모든 사건을 예언한 이가 있었는데, 그는 메디아 알티노바 마을에 살고 있는 예언가 일족 중한 명인 시라레. 신의 말씀을 전한다는 예언가 일족의 예언은 틀린 법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어둠이 메디아를 가리고 나면 세상이 멈추고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미 3일의 어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3일의 어둠 이후 세계 곳곳에선 하둠의 영역으로 가는 균열이 열리고 발렌시아 지역의 검은 태양이 뜨는 것으로 볼때 예언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둠의 세계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시라레도 예언을 미리 알고 있었고 거리의 악사의 노래를 들어보면 어둠의 차가운 숨결이 퍼지면 마침내 우리의 낙원을 마주하리라 라는 노랫말이 있는 것으로 볼때 추측하면 엘리언에서는 이 예언이 재앙으로, 하둠에서는 축복의 의미로 작용했던 것이라 판단됩니다. 일레즈라가 하둠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3일의 어둠 사건 이후 일레즈라의 이름은 재앙과 같은 의미로 불리게 됩니다. 대사막 한가운데에 봉인됐던 고대 쿠툼을 깨우고 별자리에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또 다른 무언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는데요. 일레즈라, 그녀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3일의 어둠보다 더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